안녕하세요 여러분 찌찌찌찌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리 마블 머신이라고도 불리고요 여기서는 뭐 마블 파쿠르라고 이렇게 어 얘기가 되어 있는 녀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썸네일 보시고 아셨겠지만 뭐 이딴 거예요 구슬이 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어 올라가서 떨어지는 뭐 그딴 녀석인데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CCTV를 한번 분해했었을 때 엄청난 기어비를 가지고 있었던 기어드모터 그 친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마블 머신을 한번 만들어보겠다 했는데 마치 이런 예쁜 쓰레기가 있어 보여가지고 정말 뭐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내용 구성 봐볼까요? 아 뭐야 자 ROKR 리퍼블리 오브 코리아 는 아닌 것 같고 몰라 자이 안쪽에 있는게 설명서 같은데요 네, 레고 조립하는 설명서 굽으로 좀 페이지도 많고 좀 설명서 잘 보면서 하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제 목재가 좀 보이는데요 자작나무를 사용한 것 같고 3T랑 2T가 이렇게 진공포장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지그들인데 오 예스 자 설명서를 열어보면서 뭐 혹시라도 빠진 부품이 있는지 파트 리스트에서 먼저 확인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이쪽에 있는 녀석들이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자 샤프트 슬리브라는 게 지금 10개라고 되어있는데 하나 둘네 10개 됐고요 왁스 왁스니까 양초 초같다 초가... 어딨어? 아, 씨. 일단은 예, 양초가 안 보이는데요. 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어라든가 이런 맞물리는 곳에서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좀 해야 되는 좀 그런 게 있어야 될것 같은데 없어요. 죽여버릴라. 아이고씨 진짜 다이소가 좀 가까워서 내가 진짜 봐줬다. 개봉 막두요? 이 펜더건처럼 이렇게 웃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? 이거. 와 이거 재밌겠다. 나 되게 설레 지금. 와. 어, 유튜브도 유튜브인데 어, 뭔가 이런 재밌는 장난감을 만든다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때문에 와 재미가 시작이 될것 같아요. 자오주인 오. 계단이 들썩들썩 앞쪽은 빙글빙글 여러분들 아 드디어 다 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해서 조금 더 걸렸지 만약에 했었으면 3시간? 어 2, 3시간 정도면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쇠구슬들을 올려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자 한번 돌려보도록 할까요? 어허 어, 어, 어. 오 싫어요? 와, <웃음> 오 이거 야이. 야 이, 빨리 돌려봐 야. 아, 자 이렇게 뭐 완성을 했는데요. 아, 너무 심심해요, 그죠? 어. 내가 이거 계속 돌릴 수도 없고 이걸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게끔. 해놓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식으로 <웃음> 깔끔하게 완성을 해봤습니다 어, 기존에 있었던거는 너무 심심하기도 하고 네, 전자동으로 바꿔놔야지 이렇게 약간 좀 뭐랄까요 데스크토이처럼 자동으로 깨막 돌아가는게 조금 있어볼 것 같기도 해가지고 열심히 뭐 간단하지만 뭐 그런 개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뭐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리였습니다